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충격적이고 참담하고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 소식입니다 5월 29일 출시 예정이었던 엘리짱 아니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쯤 되면 짜잔 사실 철진한 만우절 농담이었습니다 하고 나타날 때가 됐는데 에이 너티독씨 재미없으니까 농담 그만하쇼 <웃음> 시발 이거 누가 제발 철진한 사월의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사실 출시일이 밀린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라스 오브 어스 파트 2는 원래대로였다면 지난 2월 21일날 출시되었을 예정이지만 너티독의 부사장인 닐 드럭만이 좀더 게임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5월 29일로 한번 발매를 연기하여 많은 팬들이 아쉬운 소리를 낸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조금 슬프긴 했지만 더 완성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다 보니 눈물을 머금고 충분히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기는 일정도 정해진 것이 아닌 무기한 연기,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내년에 발매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기한 연기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티독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사실 게임 자체는 거의 다 완성되어 현재 버그를 잡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게임의 물량 공급이 전세계에 고르게 공급을 진행하는게 힘들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플레이함으로써 최고의 경험을 느끼는게 목표였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어떤 국가에 먼저 물류가 풀리고 어떤 국가엔 조금 늦게 게임이 배달이 된다면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지역에 따라 스포일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같은 게임인 경우 스토리가 게임의 핵심이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 의도치 않은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른 배송 지연으로 스포일러를 겪어버린 몇몇 유저들은 직접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재미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본인들도 이 결정을 정말 심사숙고하였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게이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하나보고 살아가는 저같은 사람들에겐 지옥과 같은 소식이기도 한데 납득할만한 이유라서 더 슬퍼지기만 합니다 덩달아 같은 이유로 아이언맨 vr도 출시일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로 출시될 파이널 판타지 7은 아무래도 리메이크 작품이다 보니 원작에 있는 스토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출시를 강행하고 있는 중이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덕분에 현재 많은 업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대로 사이버펑크 2077까지 출시 연기가 되는 최악의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저 플레이스테이션 붙잡고 엘리사진 한번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닐드롱만 선생님 믿습니다!